이티제는 현실에 찌든 염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세상을 볼때 절대적 가치를 통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 아파트는 시세가 얼마인지 저 외제차는 중고로 팔아도 얼마 이상 받을 수 있는지 이리저리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인프피 유형 앞에서 이티제는 색다름을 느낍니다. 이티제가 바라보는 세상과 아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마치 판타지 소설의 순수한 배경 속에 있는 걸 보는 느낌입니다. 처음엔 막연한 이질감으로 인해 몹시 뚝딱거리지만 막상 인프피 월드에 입장하면 새로운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. 만약 이티저와 썸 단계에 있는 인프피라면 인프피 월드를 보여주되 최대한 현실적으로 안내하면 처음엔 감흥이 없었던 이티제도 서서히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. 오늘 다시 청해 주시서 y e y o n g San Yul Tong Ha ISTJ Wai Honin Shin Go Hashi v i l Gi One a 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h A g i e Hashi Mayan Secret Yi o n g San Bonin d u n Fan Yi o n g San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 It Sub Nader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 e i Haju Se Yor